오늘은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주는 골반 교정 운동 해보겠습니다. 턴아웃 자세로 바로 산 자세에서 호흡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갈비뼈를 늘리면서 들이마시고 내쉴 때 복부를 조여주시면서 무릎 사이와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시고 어깨는 내려주시고 키는 크게 늘려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호흡을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그럼 본격적인 동작을 하도록 할게요. 롤다운 동작을 하실 건데요. 턴아웃 자세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세를 바로 세우시고 롤다운 머리부터 등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서 아래로 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 사이를 조여 주시고 안쪽을 조이면서 천천히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척추를 동글게 말아서 엉덩이는 밑으로 당겨서 최대한 몸이 동그랗게 말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고 엉덩이를 조이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한번더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동글게 허리를 숙여주세요 밑으로 쭉 이번에는 유지 유지하시고요 양쪽 손으로 양쪽 발목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정수리는 바닥을 향하도록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호흡을 해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자세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손등을 바닥 쪽으로 내려놔 주시고요. 이번에는 손바닥을 바닥에 붙이신 상태로 쪼그려 앉기.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펴시면서 엉덩이가 천장 방향으로 쭉 구부려 앉았다가 무릎을 펴주시고 다시 앉았다가 무릎을 펴주세요 반복합니다 10번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쭉 계속 턴아웃 장세에서 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은 바닥을 짚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서로가 붙게끔 해주시고 내정근 엉덩이에 힘을 주셔서 천장 방향으로 엉덩이를 쭉 들어주세요.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한번 쭉 다시 무릎을 굽혔다가 쭉 위로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사이드로 몸을 돌려 주시는데요. 이때 무릎 사이에 힘을 주셔 가지고 내전근 엉덩이 힘을 주셔서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온몸에 힘을 빼시면서 호흡을 해 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손등을 바닥에 대주시고요. 자세를 더 숙여주세요. 반대쪽도 해주실게요. 반대쪽도 손으로 이동해서 무릎 사이에 힘을 주셔서 내전근,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꽉 조여주세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 자세는 더 숙여주시고 천천히 심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세를 더 숙여서 손등을 바닥에 천천히 다시 가운데로 가실게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쪼그려 앉을게요. 턴아웃 자세에서 뒤꿈치는 살짝 드셔도 되고요. 무릎 사이를 벌려줍니다. 벌려주신 상태에서 균형을 잘 잡으시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해볼게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손바닥을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다시 호흡을 해볼게요. 손바닥은 바닥을 밀어서 머리 정렬이 어깨와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벌리고,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모아보고, 내쉬면서 벌려볼게요. 다시 셋, 넷, 벌리고, 다섯, 벌리고, 여섯 벌리고, 일곱 벌리고, 여덟 벌리고, 아홉 벌리고, 열 벌리고 이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더 나아가서 상체를 앞으로 쭉 숙여주세요. 팔을 쭉 뻗으신 상태에서 손바닥은 바닥을 밀어주시고요. 이 자세를 유지하고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천천히 호흡해 볼게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골반 기적은 회원부를 조여서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해 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상체를 들어올려서 런지 자세를 한번 해볼건데요. 다리를 바깥쪽으로 팔 옆으로 대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 옆에 있는 무릎을 펴주시면서 뒤로 쭉 당겨주세요. 무릎 외측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실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유연성만큼만 해주세요. 지금 당기시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 무릎이 편안해지는데요. 너무 무리해서 당기시면 무릎이 오히려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구부리셨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쭉 펴주세요. 다시 굽혔다가 폈다가 다시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유지해 줄게요. 무릎을 최대한 벌리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무리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호흡해 볼게요. 좀더 숙이실 수 있는 분들은 상체를 더 많이 숙여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머니치 반대쪽 다리를 손 옆에 턴아웃해서 놔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들이마실 때 굽혔다가 내쉴 때 폈다가 양쪽 다리 다 턴아웃 상태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최대한 무릎은 펴주시되, 무리하지는 마세요. 다시,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굽히고, 펴고, 호흡하고, 해주세요. 다시 굽혔다가 폈다가 유지. 상체를 좀더 숙여주시고요. 이때 무리하게 머리를 앞으로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 라인하고 머리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유지를 하셔도 돼요. 좌우로 골반을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다시 원위치 손바닥을 조금 더 머리 위쪽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시읒자 모양을 만드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런지 바닥 손바닥 옆으로 턴아웃 해주시고요. 팔꿈치를 대주실게요. 이번에는 그리고 무릎을 대고 발목을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본인 속도에 맞게끔 호흡을 하시면 돼요. 머리가 바닥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팔꿈치는 최대한 바닥을 밀어서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발 옆에 손바닥을 두시고 상체를 위로 쭉 세워주세요. 그래서 무릎이 평소에 불편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자세로 버텨주세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다리를 손 바깥으로 턴 아웃 팔꿈치를 대주시고 무릎을 대고 발등은 길게 늘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엘보 서포트해서 머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머리가 바닥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뒤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손바닥을 바닥에 지지하시고 상체를 조금 더 일으켜 세워줄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원위치 해보실게요. 까치발 하시고요. 다시 한번더시옷자 모양 만들어 볼게요. 발을 이번에는 엇갈려서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 해줄 건데요. 왼쪽 다리는 오른쪽 손 뒤쪽에 놔주시고요. 오른쪽 다리는 왼쪽 손 뒤쪽으로 놔주세요 양쪽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다시 굽혔다가 폈다가 다시 굽혔다가 폈다가 그러면 슬개근의 외측 부분 햄스트링의 외측 부분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굽혔다가 폈다가 굽히고 펴고 이번엔 유지해 볼게요.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힘쭉 빼시고 복부는 조여주시고 회음부도 조여주세요. 다시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를 길게 갈비뼈를 늘려주시고요. 내쉴때는 복부를 조이고 회음체도 조여주세요 반대쪽 다리를 바꿔 볼게요 뒤로 일단은 산 모양 다시 만들어 주셨다가 다시 엇갈려서 다리를 놔주시고요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하시면서 꼬리뼈가 천장 방향으로 더 끌고 올라가셔서 허벅지 뒷근육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쪽 무릎을 굽혔다가 쭉 펴주시고 다시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갈비뼈 늘렸다가 복부 회음부 조여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유지 유지해 볼게요. 유연성이 되시는 분들은 상체를 조금 더 무릎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려주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부부리셔가지고 편안하게 상체가 숙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원위치 해볼게요. 손바닥으로 걸어서 롤다운 자세 다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척추를 말아서 롤업으로 일어날게요 이번에는 옆으로 쓰셔가지고 다리를 쭉 벌려서 어깨넓이 두배 정도로 벌려주세요 벌려주신 상태에서 골반은 최대한 정면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릎을 굽혔다가 체중을 이동했다가 다시 원위치 다시 굽혔다가, 원위치. 무릎이 발끝보다 더 나아가지는 않게, 발끝보다는 더 많이 구부리시면 안 돼요. 다시 굽혔다가, 굽히면서 내쉬고, 쉬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번엔 손을, 손바닥을 정면을 보게끔 해주시고요. 옆으로 스트레치하면서 손끝이 바닥을 톡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균형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균형을 잘 잡으시고요. 양쪽 발바닥을 바닥을 밀면서 척추를 길게 늘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내쉬면서 옆으로 밴딩 들이마시면서 원위치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쭉 빼주시고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으로 쭉 내리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유지를 한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손은 뒷짐을 져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손은 발목을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심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올라올게요. 천천히 다리 모아서 반대쪽 다리를 한번 다리를 벌려서 런지 자세 매트를 이때 미끄럽지 않은 것을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양쪽 발을, 발바닥을, 바닥을 쭉눌려주세요 그래서 힘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폈다가 구부리면서 내쉬고 손바닥을 정면을 보게 해주시고 다시 옆으로 밴딩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에는 힘주고 밴딩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밴딩 밴딩 균형을 잘 잡아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집중을 하셔가지고 밴딩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동작을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위쪽 손은 뒤짐 아래쪽 손은 발목을 잡아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이 자세에서 멈춰서 유지를 해 볼게요 천천히 손을 올리고 다시 원위치 다리를 모아 모아서 두께부로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요. 옆으로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시고 오늘 운동은 마칠게요. 옆으로 다시 쓰셔가지고 이번에는 11자로 골반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롤 다운 골반부터 동그랗게 말아서 척추를 세워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롤 다운 다시 들이마시고 꼬리뼈부터 말아서 천천히 일으켜주세요. 오늘 동작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